최근 북한의 도발이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북한은 지난 5일 평양순환 평안남도 개천 함경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등 4곳에서 총 8발의 srbm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 했습니다. 둘째 올해 들어 북한은 대륙간탄도 미사일 icbm을 포함해 총 18차례의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그 횟수에 있어서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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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을 불상의 발사체라면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못하던 벙어리 문재인 정부 도발을 도발이라고 표현하지도 못하던 문재인 정부 이게 국민을 지킨다는 정부 맞습니까 문정부와는 현저하게 달라진 윤석일 정부의 단호 조치를 본 북한은 과연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미의 즉각적인 응징 움직임에 북한이 움찔하고 겁을 먹지 않았겠 냐는 말씀입니다. 어떨 것 같으십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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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치의 시사이다 를 열독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오른쪽 아래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안드레이란코프 국민대 교수 그는 러시아 레닝그라드 국립대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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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를 감안한다면 랑코프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혹시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가 말한 체제 경쟁은 경제 분야가 아니라 군사 분야입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쏟아 부은 북한이 드디어 미국 본토 공격 이 가능한 핵미사일을 이미 확보했거나 조만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남북은 아니 남한은 군사적으로 위험한 순간을 맞았다 는 것이 랑코프 교수의 진단인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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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발의 피라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김정은은 지난 4월 전쟁이 벌어지면 남한에 대해서 전수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북한의 남한 정벌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문진침 친북주사파운동권정부는 북한이 미국 때문에 핵을 개발하는 것이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선전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거라면서 북한의 경제제재를 먼저 풀어주자고 유엔에 가서 독일에 가서 미국에 가서 가는 나라마다 호소하고 다녔습니다. 이쯤에서 문재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그런 허무 맹랑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김정은에게 속은 것을 이제라도 인정하냐고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자동 개입해서 남한을 도와줄 텐데 북한이 감히 남한을 침공할 수 있겠느냐? 북한은 정권 유지가 최대의 목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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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 자국민의 희생 앞에서는 지켜지기 어려운 한낱종이조각에 불과한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관계를 복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북한의 핵위협은 꿈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면 불과 5년 이내에 현실로 다가올 가까운 미래의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입니다 미국의 국내 상황에 있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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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째 이럴 경우 미국 대통령은 북한 의핵 공격으로부터 수만 수십만 명의 미국 시민의 희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전쟁의 참전을 주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랑코프 교수의 이같은 주장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 모든 것이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가 가져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남아를 정벌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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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1%라도 그 1%가 실제로 닥친다면 그 자체로 재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가족과 형제들과 친척들이 하루아침에 연락이 두절되는 고통 연락이 되지 않았을 때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현실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그것이 주는 고통 그 직접적인 폭격이 내가 사는 도시에서 있었을 때 차라리 그 열에 녹아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낫을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했을 때 차라리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고통이 내게 닥쳤을 때 그것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세상의 일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내 가족에게 나의 친척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이 도시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주로 이동식 발사대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열차를 이용한 발사도 있었습니다 예측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인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도발징후를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써 선제타격을 당하지 않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킬체인 선제공격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훈련일 뿐이라고 믿고 싶으신 것입니까 절대 실제로 일어날 일은 아니라고 믿고 싶으신 것입니까 북한은 남한을 적컷 통일시키는 것이 김일성의 유지였고 김정일의 유지였습니다 북한의 전인민이 헐벗고 굶주려 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남한을 적합통일하겠다는 그 목표에서 자나깨나 단한 번도 단 한치도 벗어난 적이 없어왔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러고서도 단지 훈련이라고 믿고 싶으십니까? 결론입니다. 북한은 이미 Military Technical Revolution, 군사기술혁명을 통해서 핵미사일과 사이버전 능력을 극대화한 상태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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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반도는 이미 군사력에 있어서 균형이 엎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인정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이미 미국과 세계 경제는 블랙스완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블랙스완이란 검은백조를 말하는데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일단 발생하게 되면 엄청난 충격과 파장 을 가져오는 경제적 미중요의 사건 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용어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조건 이 하나하나 무르익고 가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라가 망한다면 이 모든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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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끝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섞고 있는 개딸들도백개명들도 어떻게든 깨우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들의 해악을 깨닫게 해줘야 하겠습니다. 좌파가 집권하면 나라가 망하고 나도 망한다. 하루아침에 세금폭탄을 맞고 집없는 거지가 된다. 거기에 나라까지 북한에게 갖다 바칠 수도 있다. 그런 생각 안되십니까 자유보수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개딸들도 대깨명들도 보고 비교하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저도 쉬지 않고 외칠 생각입니다 김주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